트럼프 will be back.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트럼프를 역대급으로 배신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한 사람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크 펜스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이해 못지 않거나 이보다 더한 배신적 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미치 메코널 상원 의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켄터키주 상원 의원으로서 1985년 이후 내리 칠선을 했습니다. 둘째, 그의 직책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공화당의 당수인 거죠. 셋째,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온 짜는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차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널은 일곱 번째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널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메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메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메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선거를 받을 뻔했던 미치 메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커널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커널도 중국 사람이 다된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액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맥커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맥커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총무라는 위치. 그 나름의 정보력에 의해서라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부정으로 얼룩져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었던 그가 진실을 외면하고 트럼프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에 의해서 교통장관으로 혜택을 입은 일레인 차오는 1월 10일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교통장관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레인 차오의 행동도 현 행정부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나서 행정부의 마감 10일 전에 장관직을 사임한다. 어쩌면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 아픈 것을 가장 아파할 시간대를 골라서 사람을 찌르는 행동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는 살면서 담는다고 하는데 이들 부부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민주당은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하루 전날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에 이날 상원 투표에 붙이려 했지만 다름 아닌 미치메 코넬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장 1월 5일이 선거일인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상원 두석을 잃은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우리 후보 두 명을 당선시켜주면 2,000달러를 여러분의 지갑에 넣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하게 됩니다. 정치판에서 20년 이상을 달고 다른 미치 메코널. 그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도 뻔히 답이 나오는 2,000달러라는 선물을 민주당이 유권자의 눈앞에 흔들게 내버려둠으로써 대놓고 두 석을, 상원 두 석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 맥커넬이 의심의 여지 없는 딥스테이트의 일원으로서의 가면을 벗은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했습니다. 무늬만 공화당일 뿐 딥스테이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는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무죄로 확정된 그날 미친 에코넬은 또한번 트럼프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의 배후는 트럼프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실제적 도덕적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민 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고 늘어지겠다고 또다시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신사답지도 미국 보수답지도 않은 아주 저열한 행동입니다. 트럼프의 도움으로 6년간의 상원 임기를 확보한 미치 맥커널이 이제는 대놓고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미치 맥커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의 부인인 차오에게까지 교통장관의 자리까지 준 은인 트럼프를 배신한 것은 물론 선거의 고결성을 지키려는 트럼프를 공격하고 7,500만 공화당 유권자들을 배신함으로써 스스로가 공화당의 적이 된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치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러는 것일까요 트럼프를 몰아내고자 하는 모든 딥스테이트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총력전을 펼친 것은 그들 나름의 절박한 위기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표를 사고 투표용지를 제작해서 새벽에 옮기고 막을 수 있는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무조건 뭉개자, 뭉개고 보자 이렇게 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치 메크널 상원의원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 자신의 정치 활동 기반인 세이브 아메리카 특별 정치 활동 위원회 슈퍼팩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미치 메커네는 음험하고 시무룩하며 웃지 않는 정치 모사꾼이라면서 공화당이 그를 원내 지도자로 두는 한 당은 절대로 다시 승리하거나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치 메커네를 원내 지도자 위치에서 끌어내릴 것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2022년 예비 경선 등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친의그넬이 향후 상하원 주자를 좌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지아주 상원 선거의 패배는 맥코널이2 0 0 0 달러를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자는 그 안을 거부해버림으로써 민주당이 이것을 선거용 무기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된 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현대로는 맥코넬의 정치적 통찰력, 지혜, 기술, 인간성의 부족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지혜롭고 강하고 사려깊고 인정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트럼프가 향후 미치 메코넬을 제거하고 공화당의 주도권을 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 정치활동위원회 수퍼팩이 미치 메코넬한 개인에 대해서 어쩌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특별 성명을 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번 성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이 이 작업에 관여해서 편집을 했고 며칠이 걸렸다고 보도할 정도로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성명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이번 메코넬에 대한 성명은 트럼프가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적극적 선언입니다. 그가 시민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미치 맥코넬이 무엇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명은 맥코넬을 비난하는 성명인 동시에 트럼프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모습을 드러낸 적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의 다름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성명은 미치 맥코넬을무임한 공화당이고 실제는 샤이 민주당원으로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은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정치 일정에서 미치 맥코넬과 민주당의 편을 든 배신자들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정치적 조직이 결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좋은 정치적 슬로건 외에도 공동의 애너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 즉 SNS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SNS 계획 일부를 노출해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SNS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독자적 페이지를 꾸며서 자신의 방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팔러와는 협의를 해왔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일명 트럼프 SNS 형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will be back.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